안녕하세요. 이나미입니다. 제가 발제하게될 내용은 최근에 시민접점 DDP 활성화 연구라는 것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고요. 그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어 이렇게 그 DDP는 우리에게 마치 불시착한 우주선처럼 다가왔습니다. 어이 역사적인 어이 동대문 지역에 이 이렇게 생긴 건물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 왔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건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그 건물이고 또 어, 자하디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축가의 작품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DDP는 아주 성공적으로 어, 사,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어 누구에게 무엇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공 공간인데 공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을 모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고 누린다고는 하지만 과연 누구와 함께 무엇을 왜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DDP라는 것은 본디의 그 DNA를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문이라고 하는 역사성과 시장이라고 하는 장소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자아 디디의 건물이라고 하는 점을 같이 안고 가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 과정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DNA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좀더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DDP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방향성을 찾아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중요로서 공공성으로 바뀌고 있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는데요. 그러한 사례로서 우리가 뽕피두 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테이트모던 같은 경우에 모든 미술관들이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미술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성과 상업성을 어 그것들이 만족시키는 그런 가치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공유가치 창출에 관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DDP는 당연히 공공성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공공성이 먼저 답보가 된다면 은그 다음에 그 상업성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은어그 지속가능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공성 확보를 통한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이 먼저 공공성이 그 확보가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어그 상업성의 길을 만들어낼 수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그 관점에서 DDP는 어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제 더 나은 삶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은 결국 그 시민들이 자기들이 그 공간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인지하고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공간의 활동에 참여하고 또 굉장히 많이 관람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즉 공공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증명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기획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 충족이 됐을 때 바로 공공성이라는 것은 확립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지속 가능성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시민의 역할이 어떻게 증대가 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느냐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고 또 지역의 상권이나 그 관광 활성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이 DDP를 중심으로 해서 남겨야 할 질문은 바로 5천억 세금을 들여서 지어진 DDP는 분명 공공을 위한 그런 이제 공간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간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왜 기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실제 본질적으로 시민에게 이 공간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쓰여져야 할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이 공공을 위한 공간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